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치인 관련주 중에 전시간에 이어서 오세훈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한동훈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면 오늘 일장은 오세훈 관련주 또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거의 시장을 지배하면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세훈 얘기만 나오면 움직이는 이 진양그룹주 이 진양그룹주 외에 오늘 열0종목 그리고 간단하게 오늘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한가간 종목들 한번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미코바이오 원숭이 두창 관련주 MP 대산 물적 분할 관련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테라사이언스 2차전지 소재를 사업 목적에 투, 추, 어, 추가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또 상승을 했고 또 이 자회사인 온코팸이 바이오 전문 기업입니다. 항암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또 바이오 관련해서 또 건설기계 우크라 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테마에 다 이제 어 물려있는 테라 사이언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3천억대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 박셀이 다음으로 이제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고 캐스피온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살균기 관련 부각으로 인해서 오늘 어, 상악가를 갖고 진양폴리, 오세웅 관련주로 상악가를 갔지만 시가총액은 500억 대입니다. 그래서 천억이 안 되는 놈, MP, 뭐 캐스피온, 진양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 어떤 재료를 타면서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세리는 어, 암 관련해서 오늘 상악가를 가면서 가장 그 바이오주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이제 불장이죠. 어, 연일 상승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이. 그러면서 거래소는 2,500선에 거의 이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코스닥도 이제 900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1000선을 바라보는 수준 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 상승 상위 섹터를 보시면, 원숭이 두창, 단연 뭐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뭐 제약 관련주들이 거의 뭐 상승을 했고, 비철금속, 관련해서 오늘 4.86%의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면역, 항암제 다이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철금속의 대표죠. 포스코 엠텍이 오늘 대장주로 올라오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중국이 지금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된 발표를 했지만 철강 생산량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포스코 엠텍이 수혜를 받을 거라는 소식으로 전체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홀딩스 포함해서 단연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고 그 외에 알미늄, 구리, 니켈 대표주들 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는 바이든미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현재 그 바이오 또 이런 면역항암제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률 상위 섹터를 보시면 2차 전지 생산 관련해서 어, 뭐, LG 엔솔이라든가, SK, 또 뭐, 이런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오늘 하락을 했고, 어, 이런 시가총액이 무거운 놈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이 하락하면서, 또, 이 DB 정도 이런 좀 좋은 실적을 보였던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화학섬유 관련, 또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하락률 상위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삼성 관련돼서 어 연관된 뉴스를 한번 보시면 어, 미국 인텔이 세계 최대 모바일 반도체 설계 기업인 영국 ARM과의 협업으로 동맹을 선언하면서 삼성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선행 지표인 디램 현물 가격이 13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이런 호시 적이 호재가 있었지만 이런 악재에 가려서 삼성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1위, 매출 1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결국은 이제 TSMC에게 내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이 속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을 좀 못쓴 이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그동안 이제 상승했던 현대차도 이제 1.4% 에코프로비엠이 그나마 이제 대장주로서 오늘 3%대에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 KB도 금융주도 조금 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게이츠가 탄소중립 협력을 위해서 4달 네 방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 또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신재생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1.24%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오세훈 관련주,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7년 5월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또 미리 정치인 관련주들, 오늘 장에 이낙연 관련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선이부터 남아, 어, 쪽 관련 기업들도 오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 오세훈 주 하면 가장 뭐, 대표주죠. 뭐, 이게, 진양이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진양 폴리가 오늘 상한가를 갖고, 진양 화학, 진양 산업, 진양 홀딩이 진양 제약만 좀 1.16%, 제약주지만, 오늘 흐름을 좀 타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진양 요 3개 형제들이, 3형제들이 오늘 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은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으면서 재료가 좀, 어, 이, 재료에 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뭐두배 상승해도 천억대 수준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어이 세력이라든가 수급만 좀 쏠리면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이런 정치인 테마주기 때문에 어이 종목이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뭐 바로 추경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이라든가 앞으로 또이 전망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또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또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금양이도 오늘 그 적자인 기업입니다 얘는 또 진양화학이라든가 또 밀비스 AMP 같은 경우는 다 실적이 내주지 않는 종목이지만 오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시가총액은 금양이가 4조 4천억으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지만 또 8% 가까이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어, 평균 PBR 은 금양이가 이제 다 끌어올렸죠 이 2.26배의 평균 PBR 을 가지고 있고 이 KPX 라든가 KPX 홀딩스는 이제 진양 홀딩스를 지배하고 있죠 얘가 그래서 이 KPX 쪽은 이 거래량도 원체 작고 어, 그래서 이 가치주의 영역에 있는 종목은 이제 이런 진양 이라든가 이런 KPX 이런 어, 쪽은 실제 이 거래량 자체가 뭐 이 매수 효과나 이런 창들이 거의 뭐 멈춰있다시피 할 정도의 거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주의의 영역,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 종목은 하지만 또 여기 보시면 어, 이 K 탑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이 중에 가장 높습니다 이 108원을 배당하면서 11%의 배당 수익이 률 나오고 현 주가 기준으로 또 진양이 같은 경우도 중간 배당을 하죠 그래서 6월, 12월 또 배당을 주는 종목으로 얘도 이제 6%대. 진장 폴리는 오늘 급등을 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3.85 어, 그리고 KPX 쪽이 중간 배당 주죠. 얘네들 다 5% 이상의 배당을 주는 종목이지만 거래량은 뭐 청정구역이기 때문에 매매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 종목 중에 가장 퍼가 낮은 놈은 이제 지능이고 낙폭은 가장 컸습니다. 속한 쪽이 이제 건설주다 보니까 에, 이 부각을 좀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럼 오세훈 관련주 사업 이 관련 내용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양 폴리가 상 상학과에서 대장주로 치워 나왔습니다. 어, 양준영 부회장이 오세훈 후보와 고려대 동문입니다. 그리고 폴리우레탄 폼어이 얘를 어 매출의 이제 90 100%가 이이 우레탄 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사용처는 침구 의류 신발 자동차 내장재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이제 11% 감소한 33억의 순이익을 냈고 이 전방 산업인 가구 가구 쪽이죠. 이 침구나 의류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쪽에 이 우레파 우레폼 사업 환경이 악화된 영향으로 이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뭐 거꾸로 이 자동차 쪽 우리나라 수출 지금 1위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좀 생산량이 더 증가하고 이 반도체 부족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생산량이 좀 증가한다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진양 폴입니다이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터졌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량을 터트릴 때는 조심해야 되죠. 이 손바, 손바김이 다 일어났다는 얘기죠. 차익 실험 매물을 쏟아내면서 하락할 수가 있고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는 상승 전환의 신호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이 전에 있던 고점대에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상태에서 오늘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어이 진양 폴리에 대해서 좀이 어 많은 참여자들이 어 생겼기 때문에 어 앞으로 좀 주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급등을 한 이유이기 때문에 뭐 조정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지 어 한번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진양폴리의 과거 한번 어 최고가를 보시면 이제 9,400원대에서 꺾였습니다 22년 2월 달에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하락해 있었습니다 진양산업 이런 플라스틱 재료를 어 가공해서 이 폴리우레탄 폼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어 얘도 마찬가지죠 내장제 신발 침구류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의 중간 소재로 이 전자 쪽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0.99% 감소한 61억의 순 i r s t thing 거의 계속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추세는 계속 t h 하 first thing is that the f i r s 0 t h i 을 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 h 이어안 좋은 어 앞으로는 이제 이 실적은 과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1분기 2분기가 어느 정도 개선되냐에 따라서 이 움직임이 어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양 어 얘는 뭐 수산화리튬 또 콩고 리튬 광산 관련 테마주로 묶이면서 에코프로와 같이 이제 동반해서 계속 상승세를 보였었지만 어 실적은 이제 작년도에는 뭐 적자 전환을 하면서 어 상당히 이 291억 원의 어, 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뭐, 이 기대로 인해서 뭐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이 고점에서 뭐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단타 정도, 어, 이런 수준에서 움직이, 어,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뭐 장기로 이 투자하기에는 이미, 이미 뭐 24배 정도를 상승한 종목을 어, 추경 매수한다는 거는 좀 위험이 큰 위치 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일화 계속 이제 좋습니다. 지금 산화아연 관련해서 응급제 또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이면서 좋았고 또 오세훈 후보 또 고려대학 동문입니다. 한일화학의 감사가.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좀 지금은 뭐 상승을 거의 반납하면서 6% 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 선제 오세훈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으로 추진했던 대심도 터널 관련 어 주로 이한국 선재가 어 오늘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어 6% 정도 상승을 했고 실적은 이제 25% 증가한 실적. 영업 이익은 이제 37% 감소했지만 어 순이익은 좀 개선된 실적을 보였습니다. 진양 홀딩스 얘는 뭐 지주사이기 때문에 뭐 배당은 중간 배당을 6월 달에 50원, 결산으로 150원을 배당하는 고배당주입니다. 그리고 추세 때를 이제, 추세선을 돌리면서 오늘 어느 정도 거래량을 좀 내면서 200일선까지 지금 살짝 올라타 있는 진향입니다. 지능기업, 얘는 이제 비단길 조성계획 관련주입니다. 이 오세훈 후보 시절에 추진했던, 그리고 이 7% 정도 감소한 실적을 냈지만 차트상에 이제 보시면 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반토막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은 이제 6개월가량을 거의 어, 이 12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 어, 버티고 있는 어, 지능입니다. 케이탑 리츠. 어, 얘는 오세훈 시장, 어, 이 케이탑 리츠의 이명식 대표가 고등학교 선후배이자 대학 동문의 동문입니다. 그리고 어, 리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뭐 부동산 임대료 또 매매 차익을 차익에 대한 그 이익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당 100%원의 배당을 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이제 11%대의 고배당주도 지금 뭐 6개월 가량을 최근 이제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서 리치주들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부각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이제 은행 금리가 5%를 찍고 계속 이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치주들이 다시 이제 올라올지 이 K 탑 리츠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금 200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될것 같습니다. KPX 케미칼 얘는 진양홀딩스 KPX 홀딩스가 진양홀딩스 지분을 48%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PX 케미칼은 홀딩스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LCD용 세정제, 반도체 식각액 그래서 어, 이 K, KPX 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LCD라든가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의 반도체 주에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1.47% 이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해 있는 KPX.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뭐 3천 주죠. 예, 뭐 어, 상당히 매매하기가 힘든 종목입니다. 진양제약 어, 얘는 이 의약품 제조 판매 그리고 내수에서 98%의 매출이 나오는 진양입니다. 실적은 이제 뭐 매출, 또 영업이익, 순익다 증가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지만, 어, 그닥 이렇게 큰게 반등하지는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오세훈 관련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들 종목들이 어,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어,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